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교독십시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부터. 35절, 25절 에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35절, 예. 36절 읽으세요. 그들이, 그들이 무리를 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에 다른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서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서서서께서께서께서께서시서께서께서이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께서께서께서께께서께서바서께서께서시서께서께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소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느냐 하시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 네. 아마 이 말씀도 아마 신랑 생활 시작하면서 몇번 들었을 거예요 몇번 들어서 예,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대개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 막 그냥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예,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지금 물이 들어와서 가랑게 생긴 그런 상태에서 잔잔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에 풍랑이 일거나 심한 바람이 불어서 위태롭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네. 그 말씀 이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조금 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은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 아픈 사람이 있고 여기 어디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 얘기 어디가 있어요. 자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영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신 거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추론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 방법대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그 말씀 가지고 그 말이 없는데 그냥 맘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이죠. 그걸 갖다 영예라고 그랬어요. 영예를 너무 많이 해요. 한국 사람 이말 가지고 너무 설교를 잘 하셔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용이 영 다른 쪽에 있습니다. 야 우선 오늘 이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그대로 그대로 보면서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너무도 너무도 은혜스러워. 그 말보다도 훨씬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갈릴리바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바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보건할 때배 타고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갈릴리바다에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기서 산상, 뭡니까? 그, 저기, 그 비유의 말씀으로 쭉가시고는그 길로 다른 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 저편에는 이제 거라사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서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낮에 가신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가신 것도 아니고 해질 무렵에 해가 떨어지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때예요. 예, 어째서 그러는가 예,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상당히 커요 예,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러면 몇, 몇 리에요 50리가 넘어요 그러면 은 정읍에서 혹시 이제 제가 살던게 정읍에서 거의 고창, 고창 넘어서. 전혀. 예, 그, 그, 게 전부 갈릴리 호수 땅에. 그, 물이물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가 12km, 32. 그럼 우리, 우리 집에서 정국까지 그게 호수에 전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넓이가 166평방킬로. 둘레를 걸으면 50킬로에요. 그럼 100리가 넘어요. 40킬로가 100리인데 100, 뭐 120리가 넘어요. 이게 상당히 큰 담소인데 왜 물이 그렇게 많이 고였냐면 은 헬몬산이 6월달에도 눈이 있어요. 산후에.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은그 이스라엘은 가물고 그렇지만은 그쪽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니까, 그 전부 눈으로 쌓여가지고, 그것이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어, 그냥 물이 얼마나 많이 내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인 그런 담소호입니다. 그런 걸 담소호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주위가 절벽 같은 그런 산으로 이렇게 푹 패였어요. 그래서 그 절벽이 200미터 정도 돼요. 대게 그게 뺑 둘러 있다고요. 해 북쪽만 좀 열려있죠. 그리고 해변이 북쪽에 있고 그런데 열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이제 열낮으면은뭐 굉장히 뜨겁죠 여기처럼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뭐 여기도 저녁 되면 서늘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차이가 생기니까 뜨거운 열이 또 밑에 찬 공기를 만나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 회오리가 가끔 불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저녁에 고그 시간 해질물이 좀 되면 회오리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물이 이게 강하게 불면은 높이가 2미터까지 올라가요 이물 높이가 뭐 그래 고거 만나면 배에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솟아나 가지고 그러면 그 옆으로 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 배로 물이 다 들어가죠 좀걸어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이 해면의 그 높이가 바닷물보다 낮습니다 얼마나 2 0 9 m 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보다 훨씬 그 밑에 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게네사레도 호수다. 그왜 게네사레냐면 건너편 지방이 게네사레죠. 우리 백두산을 우리 한국에서는 백두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백산이에요. 그 사람은 백두산 걸 what?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요? 몰라요. 장바이산 그럼 알아요. 짱바이샹, 이거 되게.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편에 있으니까, 이게 반쪽으로, 원래 우리 전 백두산, 우리 땅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김일성이 가 반쪽을 갖다 주워버렸어요. 나쁜 놈이,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장백산, 우리는 백두산, 그랬죠. 마찬가지로, 같은 갈릴리, 갈릴리 지역의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 그런데 거기에 걔네, 게네사, 사람들은자기 편도 되니까, 그래 게네사를 호수라. 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우 지역에다가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시, 예,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호수를 갖다가 티베리우스 바다. 요한복음에는 바다라고도 하도 크니까. 예, 바다라고 그랬고 디비라 바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에 요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인데 지금 설명한 대로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바꿔지는 때에는 바로 거기가 회오리 바람이 이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느라 대단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배 타고 지금 가는 중에 벌써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은 깨지 않고 그냥 잠으신, 주무신다 물이 막 들어차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나죠 가라, 가라앉으면 다 죽어요 <웃음> 그리고 이 회오리, 회오리 바람이 거세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요 지금도 그거 만나면 지금도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겠죠 그래서 뭐라고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지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람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시죠 그데 자연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여서 순종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무슨 명령을 주신 거 인간이 말하면 자연이 듣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땅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창조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여 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만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거냐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란 말은 컬 u 라 그렇게 영어로 말하거든요 컬 u l 라는 말은 경작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컬 u 를 t 데 r a l m mandate, a 라는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 입장에서 자주 보질 않고 그냥 영예해가지고 아, 세상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다 충랑을 잠잠케 게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시는 데가더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약속이에요. 자연 질서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생각으로 안 들어주시면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은 모든 것이 기도하면 은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때가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설교 듣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런 저기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오늘과 같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너무 이적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했는데 왜 그걸 자꾸 변경하고 내가 조금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나에게 뭘 해달라 이게 이적을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이 컬처를 메인 데이신이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책망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거꾸으시고 그리고는 잔잔케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이란 말썼어요 그냥 어떻게 잔잔해졌는가 바다가 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순종이라고 씁니까? 순종이란 말은 말하는 분의 그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잘 둬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연이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을 상대로 병 고쳤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불치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것도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을 나중에 보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잡으러 갔잖아요. 그거 우리가 봤던가요? 예, 예. 그거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자연에게 명령했더니 자연도 듣더라.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믿었어요.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런 면에서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순종하였더라. 그 사람이 누구게? 아니 모르면 어떻게 따라다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수없이 봤는데 이사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지금 지금까지 누구 따라다닌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자연히 말을 들으니까 이녀망이 이, 이, 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따라 다니지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이 크게 당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양반이 뭐기에 바람도 잔잔하고 바다도 잔잔하 있그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첫째로 첫째에 중요한 것은 바람과 자연이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 이게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왜 병을 잘 고치니까 아니 불치병도 고치시거든요 아니 귀신을 쫓고도 이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처음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 거 보세요. 여기 베드로 있었어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히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 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14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그 순간 바로 직전입니다. 예.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거기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만일. 만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 만일 신앙. 만일 주님이시여 그 말은 주님이라면 하나님이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요. 나에게 명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만일이 붙어있어요. 만일.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지 확신. 그럼 없으니까 만일이란 붙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고 만일을 붙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상당히 오래 따랐어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일신앙.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만일신앙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 내가 그때부터 인정하겠습니다. 그 신앙이죠. 만일의 신앙. 그데 인생의 참변화는 그 만일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과정 가운데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다 보았어요.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너뭘 믿었냐 그렇게 정말 안 하셨어요. <웃음> 그래 오라, 그러니 걸어갔더니 걸어가진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죠? 그 후에 직후에 나옵니다. 16장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16장 아,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만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거기 계신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아닌가 어느 때는 긴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느 것을 보면 긴것 같고 어느 것을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 신앙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건을 바로, 바로 말하기 직전입니다 네. 요 말에다 또 혼났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네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으신 게 주님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만 메시아라 고 말이죠. 약속한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진짜 신앙이죠. 그 신앙,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반석이 이름은 반석이지만 은 진짜 반석이 되는 것은 이만만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이제야 비로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교회란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인간됨 위에 세워진 거요 그건 캐드릭 신앙이에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 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밀동말동한 만일신앙을 가졌는데 이제는 만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게 반석이에요. 교회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베드로가 진짜 편한 거. 근데 근데 그래도 또또 또 두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그것도 없어져 버리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여간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가 그렇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 다 똑같아져. 오히려 더 느리고 더디죠, 더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받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만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는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아니 만일 하나님이 이거 실천해도 될까 안 될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결코 신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아직 그 단계에 못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참이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와 안 믿는 거 천지 차이 납니다. 그거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믿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교회가 왜이왜 저러는가? 솔직하게 목사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이말 믿습니까? 어디 신신학 배워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고고까지고 설교로 그냥 거짓말로 돈이나 벌,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 다망치왔어요 만일의 신앙을 지금도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말만 하면은 천국에 그냥 가는 것처럼. 근데 구원론을 갖다 또 가르치면서 잘못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쉽습니다. 왜 쉬운 거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 위에 죽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정말 그분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면 인생이 변하지 않겠어요 가짜를 믿으니까 그러죠 그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도 크고 확실하고 소중한 그런 분기점이에요 그게 그걸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한번 믿어보면 잘 되면 그때야 믿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오는 거 그것은 결국은 뭐 처음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게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병을 고치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아, 주, 막 그냥 파도가 쳐가지고 불이 이만큼 찼어요. 아, 그런데 저구에서 그물 위에서 주무셨거든요. 저구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저, 저, 저 양반 진짜 하나님인가? 이, 그때 파도 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거예요. 예수님보다 바다가 훨씬 힘이 세요. 물결이 훨씬 더 예수님의 능력보다 커요. 예수님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예, 네. 그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치의 벽을 고친 거 봤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하는 권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귀신을 어떻게 쫓는가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한걸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그거 다 어디 가버리고 물결에 치면 두려워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직 제자들은 만일신앙 베드로가 후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지 만일신앙에 머무른 거예요 만일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예 우리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천번을 해도 필요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체험도 못했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거야요이 바닷물은 바닷물이 지금 순종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정말 믿어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어휴, 저분이 누군가? 누구 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한가?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 거기 좀 머물고 있는가, 아직도? 예수 믿으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효과가 있지. 아, 그거 좀 교회 다녀보고, 긴가 아닌가?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웃기고 앉 있네. 그러게 손해봐 양쪽으로 바, 바울이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설교 듣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또 헌금 내라고 하잖아요 뭐들로돈 내놓고 또 그러, 그렇지 그 아니 그 시간에 세상 나서지음대로좀 살지 그러면 뭐들로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믿으려면 확 믿어요 확 진짜니까 예. 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개 이,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요 무슨 문제인거니 cultural n d a t 라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주었어요 아당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을 요청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 지금처럼 나무 땅 뺏어 가지고 자기 나라 만드는 중국 공산당이 되라는 말 아닙니다 땅이란 말은 자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을 얘기해 너는 생물 그 기어 다니는 거, 바다에 고기 모든 것을 다다스어서 그런데 그 앞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컬처를 멘데에선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감이 잡혀요. 로마서 8장. 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그몇 절인 건지 생각하건데 18절부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우리의 23절까지 한번예 그냥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란 말 구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 완전을, 완전한 것을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분은 성령님 맨나중에 나오죠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말이에요 자연, 피조물 자연이 그런 거예요 그왜 그러느냐 여기 설명을 해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장세기 다시 돌아가서 아단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기 전에 뭐하였어 너희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고통. 그래서 제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너희가 참 씨를 뿌려도 땅에서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이 하는 노력을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방해를 붙이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 참 좋은데 심은 대로 걷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놓아두면 잡초가 다먹어버려요 그냥 안 자라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죠. 그래서 뽑아주고, 갖고 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왜? 그 자연, 이 하나님이 그 많은 선학과 절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그벌 때문에 자연이 인간에게 대항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지금 예수님 모시면서 무엇을 깨달았는 거니? 사실 자연이 그렇게 반항할 때 자연도 속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사도 바울이 그런 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도 이게 자기들의 본성이 아니다 자연도 스스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참 처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자연도 고대하고 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컬처럴 멘데이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고 자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 네. 네. 네. 사도 바울은 말 없는 자연이지만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아저 자연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선 빨리 빨리 나타났으면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그때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면 원하는 것이 우리보다도 자연이 더 원한다 그 아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데 순종이란 말을 기어에 쓴 것은 네. 컬처를 맨데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자연도 말하면 듣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스림을 주신 우리 모든 인간도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이에요. 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노아 후손을 두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는 자연 질서를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넘어뜨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못 나서는 것이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감수동 집사. 아유 수술을 안 된다니 뭐, 길이 없어요그 하나님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 빼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환란이 있으니까 그 환란을 지금 멸, 예,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왜? 자연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우리가 어, 학, 학계 말고 누구죠? 그, 저기, 믿음으로, 어,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는 하박국사. 하바, 하박국. 네.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오양간에, 오양간에 소가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게 기도를 계속 미안하지만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은 만유를 지배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은 아직도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외양간 안 주시면 하나님 반항하겠습니다 그 말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이냐 그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명령한 이것은 너희들도 할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나중에 받는 게 뭐예요 고난 다음에 뭐가 와요 영광이죠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면 옷을 아주 깨끗이 오늘 전사님옷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 <웃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옷을 입힌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늘 읽었어요. 자 로마서 18장 8장 18절 다시 보세요. 그 영광이 뭔가?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 영광입니다. 그 밑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예요. 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컬처를맨데인 문화 명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말고 베드로 2, 2장에 이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은 그냥 무슨 개념을 끝까지 안 가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도 했고. 그렇죠. 그럼 누구를 다스려요? 하나님을 다스려요? 아니죠.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스려요? 피조죠 어, 다른 사람도 다 왕인데. 왕이 왕을 어떻게 달아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광을 알아야 돼요. 아니 대상... 자스림을 받는 대상이 없는데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건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무슨 영광 개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만물도 회복되어서 인간이 뭐 그때는 바람도 안 불어요. 뭐 그런데 인간을 해치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명령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진짜요? 들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컬처를 멘데잇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왕권입니다. 네.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 다, 다 구원받아서 왕인데다. 그 사람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경쟁이 없어요 우리 같이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 가지고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국은 우리가 황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왕 노릇 그러면 다스림받는 자연이에요 자연 모든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면 들어요 아멘. 아멘. 자연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는 거 좋죠 그것도 영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진짜 영광은 나를 대통령 만들어줘 <웃음> 그러면 진짜 영광이죠 왜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은 더 크죠 그래서 영광 그러면 왕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왕 노릇하도록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그러면 뭘다 드리느냐 자연이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지금 그 얘기에요 이게 그얘기수요 세랑도 빨하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말하니까 그쳤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네. 자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잘하라 그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냥 사탄이 꼬임받아 가지고 타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 소비하면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다시 다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아니에요 진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이 뭔가 참된 평안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파도가 만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잠잠케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안해 주시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일이안 믿죠. 그럼...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하시 되느냐 이제 장차 우리가 왕이다 이제. 환란이 일어도 폭풍 폭풍이 불어도 내가 명령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간에 소가 없어도 내 마음은 편해요 만일에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안 들어주니까. 스틸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도 시간은 흐른다. 역사는 계속 흐른다. 때가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왕이 된다 가르치 주시어요. 그거 믿어라 가르치 주있어요그 믿음 가짐의 왕간에 소가 있는 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환란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다가 파도쳐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저것이나 물리쳐주는 우상으로 험기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은 예수님처럼 파도가 쳐도 잘수 있는 신앙이에요 파도 속에서 주무시는 신앙 그게 진짜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그냥 무슨 무슨 심리적인 평안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평안이고, 장차 우리가 이룰 걸천을 맨 데이스를 보면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쳐도 우리는 그때 우리가 명령하면 다 사라질 거 잠깐, 잠깐 지나갈 텐데, 뭐 내가 그래도 지금 죽으면 또 그만지고, 뭐 여하튼 가니까 그런 신앙을 가져야 평안이 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안이루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이유는 컬처럴 맨데이스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니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자꾸 교인들이 거짓말하지. 또 그걸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환랑에 대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은 뭐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아니에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해야 돼요? 파도가 없어지면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예수님처럼 평안해요. 왜? 만물을 지배하신 창조수가 바람 하나에 무슨. 바람은 명령하면 들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 조금 구분이 되죠? 네. 예, 오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 예,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폭풍이 불어도 잠자는 신호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설교하지만 또 마찬가지. 그럴지라도 이런 설교라도 해야 돼요. 듣든 말든 성격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하는 설교 가지고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것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걸로 인간이 받으면 계속해서 마치 단것 먹으면 계속 단것을 먹어야 좀 괜찮은 것처럼 하도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 기도이면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기는 뭘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줄 때가 더 많은데. 그렇다고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지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어떤 병은 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럼 어떤 병안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안 고쳐주시면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안 고쳐주셔도 내가 잠자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거백날그 코로나 지금 무용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코로나 지금 물러가라 그럼 너 물러갑디까? 안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병이 있으면 그건 자연이고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은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왜 앞으로 너 같은 것은 내가 명령하면 꼼짝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거다 없어져 버려요 자연은 처음 만드신 그때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잠초 앞에 예배드리며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